안녕하세요 동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원금 손해에는 다 싫어하죠. 특히 목돈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금에 집착할수록 원금은 손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금에 집착하면 할수록 왜 원금을 손해보는지 그 이유를 함께 공부해 볼 거고요. 그렇다면 원금을 지켜나가면서 또한 원금을 안정적으로 불려 나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또한 오늘 방송과 관련되어서 저희 돈 파는 가게 세미나 참석 안내도 방송 말미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금에 집착할수록 원금을 손해 보는 이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은행이자가 너무 적은데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은행이자보다는 많지만 또 주식은 부담스러우니까 그 가운데 있는 위험중립형 투자상품 등 이런저런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다 들으신 다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원금은 보장되나요 제가 참할 말이 없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이자보다 많은데 원금도 보장되면 은행들 우리나라 은행들 몽땅 망하겠죠. 그런데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원금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원금을 불려나가는, 투자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원금에 집착하면 할수록 원금을 손해보는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금을 지키려면 원금을 지키려면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행이자든 우리가 투자를 해서 불리는 수익이든지 간에 그 이자 또는 수익이 물가 인상보다 높아야 하겠죠 그래야 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은행이자 또는 투자로 인한 수익이 돈가치가 떨어지는 돈가치 하락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1번, 2번은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은행이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은행이자는 물가인상률보다 높습니까? 낮죠. 마찬가지로 지금 은행이자는 돈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그래서 원금에 집착하다 보면 대신 은행은 원금을 보장해 주죠. 은행 예적금. 그래서 원금을 보장받는 대신 직고리 이자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원금의 실질 가치가 손해 난다는 겁니다. 통장에 찍어보면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금에서 꼼짝하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금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원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즉 통장을 찍어보면 숫자는 멀쩡한데 속은 실질 가치, 원금의 실질 가치는 상해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자가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왜 오릅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죠? 또 앞으로 더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자는 결코 물가 오르는 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맡기는 것은 괜찮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돈을, 여유돈을 특히 오랫동안 은행에 두면 둘수록 사실 돈가치, 내 원금의 실질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궁금하죠?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원금 이상으로 불릴 수 있는 실질 수익률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라는 의문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가의 종류를 한번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가는 두 가지 물가가 있습니다. 이른바 명목 물가. 그리고 체감 물가가 있죠 명목 물가는 소비자 물가지수 등등 해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것 체감 물가는 장바구니 물가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느끼는 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목 물가는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명목 물가만 생각하면 현재의 은행이자도 괜찮습니다. 자 볼까요? 지금 이 표는 2012년 이후 지난 2019년까지 즉 코로나가 닥치기 전까지 한국의 물가상승률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2012년 제가 노란색깔로 표시한 것은 2012년에만 2%가 넘는 물가상승 2.2%가 있었고요. 그 다음 해, 즉 2013년부터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표 보시면 2% 넘었던 해가 단한 해도 없습니다. 심지어 2015년 그리고 2019년에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가 성숙할수록 물가는 잘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특히 그렇지만 고령화가 심해지죠. 경제활동 인구가 떨어지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소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물가가 많이 오를 수가 없죠. 미국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민국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물가 인상률은 우리나라보다는 높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심각한 고령화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012년 이후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 8년 동안에 평균 물가 상승률은 연 평균 1.2875%였습니다. 자, 이것은 명목 물가 지수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2012년 이후 명목 물가 상승률은 1.2875다. 1.2875%다 그런데요 현재 은행 예금 이자가 어떻습니까 일반 시중은행 플러스 이자를 조금 더 많이 주는 저축은행 합해도 연간 이자율이 1.2%에서 2.5% 많이 주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이후 우리나라 명목 물가상승률 평균 1.2875%를 비교하면 지금 현재 시중은행 저축은행 이자만 받아도 원금이 줄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원금의 실질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죠. 즉 명목 물가만 생각하면 이처럼 현재의 은행이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목돈, 여윳돈,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이것이 체감 물가라는 겁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왜 체감물가, 우리가 느끼는 지수와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를까? 이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이해하면 잘알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제가 한세 가지 정도로 찍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집값, 상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최근 집값 엄청 올랐죠. 집값이 엄청 올랐다는 것은 우리 주거비가 엄청 올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빚을 내어서 대출을 받아서 집산 사람 많잖아요. 그럼 대출 이자 자체가 사실은 물가 인상하고 같은 거죠. 우리 생활비가 인상되어서니까.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집값 상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거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전세월세 상승부는 포함합니다. 즉, 전세월세 상승부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주거비로 포함됩니다만 그런데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10%만 반영합니다. 즉, 전월세 최근 많이 올랐죠. 그런데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할 때는 전체 지수에서 10%만 반영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 때문에라도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겠죠. 자세 번째는요. 기술이 점점 발전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 발전에 따라서 가격 변화가 덜인 품목들도 있습니다. 예컨대요. 컴퓨터, TV 같은 경우에는 5년 전, 10년 전 가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품목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되면서 원가가 떨어지고 덕분에 가격 변화가 덜인 이런 품목들도 많다는 라 거죠. 그들 품목들도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가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 즉 체감 물가랑 다를 수밖에 없다. 같지 않다라는 거죠. 더구나 더구나. 최근 집값 폭등했죠. 또, 주식도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 은행에만 있는 분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벼락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궁금한 것. 즉,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실질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 대체로, 대체로, 은행이자의 2배 내지 3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연평균, 4%, 5% 이상이면 좋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은행이자의 2배, 3배 이상 또는 연평균 4, 5% 이상은 되어야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실질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행이자의 2배, 3배 이상 또 연평균 4% 5% 이상을 벌수 있을까 방법은 많죠 은행에만 나오면 됩니다 은행에서 내 돈이 나오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볼까요 주식 투자하는 것 또는 주식형 자산적 펀드나 ETF 또는 위험중립형 제가 방송에서 가끔 말씀드렸던 안정형 상품 예컨대 올웨더 ETF 포트폴리오 또 고배당 주식이나 고배당 펀드 ETF 등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본인의 투자 태도 또재정형편 투자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 이런 등등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또 한참 설명을 드리면 <웃음> 다시 질문이 되돌아갑니다. 어떻게? 원금 보장은 안 되잖아요. <웃음> 자 그래서 요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례 두 가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잘 알고 있는 미국 고배당 ETF 가운데 하나인 TIC 코드 기호 SPHD 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말씀드리는 몇 가지 사례 이것은 이 종목에 투자해라 또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구체적으로 다시 SPHD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분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SPHD에 투자했는데 그때 한 주당 42.6401달러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지금은 한 주당 44.06달러 정도 하는데 이분의 지금 현재 원화기준 평가액은 5940만원 약6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분이 투자했을 때는 SPHD에 2020년 지난해 2월 4일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한 주당 42.64달러 정도 할때 샀었는데 코로나가 한달 뒤에 터졌죠. 3월 23일 날 종가 기준 25.6600달러 그러니까 무려 40%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죠. 그때 코로나로 전 세계 주식 폭락했죠. 같이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방송을 하는 2021년 6월 28일 현재 SPHD는 한 주당 44.06달러.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 샀지만 엄청 빠졌지만 지금은 회복되고 조금 벌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게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 엄청 더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종목은 고배당 ETF입니다. 즉 원금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안정적으로 원금이 관리되면서 따박따박 배당을 받기 위한 ETF 그러니까 이 ETF가 투자하는 투자 종목, 주식 종목들은 배당을 많이 하는 안정적인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같은 기간 원금 상승은 크지 않다. 중요한 포인트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 빠졌지만 지금은 회복되어 있다. 그 이상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4% 정도의 원금 상승이 있죠. 뿐만 아니라 고배당이니까 배당이 있죠. 배당을 볼까요? 지난 1년간의 배당 수익률은 5.93%로 나옵니다. 그래서 얼추 이분은 SPHD에 투자했던 이분은 원금 상승과 배당금을 합하면 아까 원금 상승이 4% 그리고 배당 또 5.93%을 합하면 약 10% 정도의 수익을 얻은 셈이 되겠죠. 물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의 분산 투자였습니다 조금 전에는 배당 ETF에 가입한 것이고 이분은 배당 종목에 직접 투자했는데 다양한 종목에 대신 분산 투자했죠 자 h t m p 도 있고 또, 시스코 시스템즈, IBM, 화이자, 브로드컴, 주크에너지 아는 종목도 있고, 모르는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종목들이 배당을 많이 하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업이다. 또, 바꿔 이야기하면, 원금 상승 예컨대, 애플, 아마존. 자, 애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거의 없거나 아주 짓구리만 하게 있죠. 반대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들은 안정적인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다. 자, 이 같은 종목들에 이렇게 분산 투자했더니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오른쪽이죠. 자, 빨간 선들은 빨간색들은 다 벌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은 35% 번 종목도 있고 어떤 것은 9%, 10%에 가까이 번 종목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합산해 보면 자 원금 상승은 대충 따져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지난 1년 동안에 이 종목들의 평균 배당률은 얼추 3.5% 정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식 투자라고 해서 다 위험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떤 종목으로 내가 하느냐 또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다. 자 제가 두 가지 사례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요.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면 오른다라는 겁니다. 주식이나 주식형 상품은 왜냐하면 이것은 자본주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본주의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한 주식 또는 주식형 상품은 꾸준히 오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코로나 그리고 한국의 i m f 또 글로벌 금융위기, 또 미국의 쌍둥이 테러 등등. 그때마다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자본주의가 멸망하지 않는 한 계속 오릅니다. 자 이것은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리면 오른다. 자본주의 불변의 법칙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요. 기다리려면 어떤 돈? 반드시 여윳돈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행의 목돈이 대부분 여유돈이지 않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돈인데 은행의 원금에 집착해서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금은 떨어진다, 원금은 오히려 줄어든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왕의여유돈이고 기다릴 수 있는 돈이면 주식, 주식형 주식 상품도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 투자해? 조금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더 다양한 사례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종목 선택이 당연히 어렵죠? 그 대신에 분산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 사례를 보았지만 SPHD ETF죠. ETF는 수백 가지 주식 종목에 분산 투자합니다. 그 자체로서 분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에서도 배당주 종목에 직접 투자했지만 한 종목에 몰빵한 것이 아니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주식 종목 분산 그 다음에 고배당 ETF 또 심지어 그것도 조금 부담스럽다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의 ETF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서 운영하는 올웨더 ETF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원금에 집착할수록 원금이 줄어드는 이유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좀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돈 되는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폴더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